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인천 영흥도에 왔어요. 어제 저기로 다녀왔어요. 영목항. 그러니까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장판입니다. 인천은 들리는 소식은 독불복인데 조항 확인하러 왔지, 많이 잡겠다, 이렇게 온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나가면 자월도 뭐 이런 데 인근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포인트 도착해서 확인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인천권이 출항을 하면 자월도 순봉도뭐 이쪽에서. 기재 뭐 수심이 좀 있으니까 어 16호 기술1호 기술을 106호 기술을 1 0 기술을 1 6호 기술을 1 6호 기술을 기나을기나을 106호 기술을 106호 기나을 106호 기나을 106호 기술을 0 기술을 1 기술을 1호 기술을 106호 기술을 106호 기술을 호기술호 기술을 기술을 기 제가 단차 15cm라고 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모가 한 번씩 돌면서 물어보세요 이모님한테 이모님이 낚시 잘 하십니까? 그렇게 바짝 감으면 힘들다고요 낚시때는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쭈꾸미나 가징어를 띄셔야지 옆에 본건근태로그다고요낚시때는 아, 끌고서 안 끌고서 손장님 설명이 참 디테일하죠? 쭈꾸미나 가오징어 최대한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감을 낚싯대는 쇼미더 추가, 릴은 아이오닉스 2조 원줄은 마캅사 0.35, 그리고 채비는 오노라인 7호로 그렇게 했습니다. 16호 싱커 사용하고, 모짜르트 애기, 고추장, 그리고 배하얀 고등어, 그거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정도 됐는데, 간조가 6시 10분이니까, 초들물 정도 되겠네요. 자, 첫수. 감글때는 금방 담그는데 막상 감으려고 하니까 저게 되네요 <목소리> 예, 늦춰봐서 <늦춰마자> 나오네요 <웃음> 아니에요 여기 자리 넓게 쓰시라고 올라왔어요 뭐 넣으면 나오네요 아, 예. 고추장이요. 고추장이 아침에 나오네요. 자월도 어, 독적도 인근이구나. 어? 조그만 갑인가? 아니면 큰조미인가오 사이즈 좋네. 태풍 지나갔는데도 물색 좋습니다. 물색 좋은 데로 찾아오신 건지. 아버지가도 품성가 몰라요. 어제도 어제부터. 아버지만 뭐 좋아 보시고 자른 것들, 너무 조그만 것들은 알아서 놔주세요 아버지 뭐. 조그매도 마찬가지 아 선장님 마인드 좋아 오, 사이즈가 괜찮네 인천이 어, 승봉도, 자월도 거기 인근입니다 쪽이 저울도인가? 이쪽이 저울도가 이쪽이 승봉도고? 그리고 저 앞에가 덕적도인가? 오던, 오면서 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쏟아지는 뭐이 정도는 아니고. 따박따박. 따박. 야, 사무장님이 애자에토성채비 하시네. 천상계 채비인데. 아, 저도 그럼 토성채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왕이 가져왔으니까 토성채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렁이. 예자. 인천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짐이니까 축광예자? 축광예자에 지렁이를 염장을 해서 감아왔어요. 뭘 해야 많이 잡히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아침에 내자 잘안 먹는데? 사우장님이 잘 잡으세요. 호성도가 <놀람> 그 떨어졌네? 아우 아주 좋아 아니, 담배 피시는 분들은 조이컵 뭐 있어요 조이컵 앞에서 꽂아 놓고 조이컵 위에다 담으셔 선장님 마인드가 좋으시네 수심이 있어서 좀 추워 실력 껏 쓰시는 게 나아요 빨리 빨리 가라앉아야 된다고 가벼운 거는 늦게 가라앉는다고요? 인지한 말이요 늦게 가라앉지 뭐는 그만큼 마리스 떨어져요 많이 수심이 20m 넘어요 어 사이즈 좋다 사무장이 완전히 선수야 갑오징어 체비 해야 되겠어 안쪽이 필요해 갑오체비 쭉 갑체비 원래 갑체비인데 쭉 갑자기로 바뀌었습니다. 물색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와, 갑자기 딱 끊어져 있지. 이렇게 이렇이 끊어질 수가 있나? 이야, 아침 비딩에 이러면 안 되는데. 요 없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오, 첫 가비네. 와, 이 정도면, 으. 바닥에 깔려있네, 가비가. 오, 가비다. 여기 보는 패턴이 뭘까? 오, 갑자기 가비가 나와. 고추장이 나오네, 가비가. 가지 다르셨네. 녹색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기로 해볼까요? 연그림. 이거한번더안 써본 것 같아. 보자마자. 물어 떠났다는 거구나. 어우, 괜찮아. 렌그린 딱먹네 으! 진짜. 에 아니, 왜 쏴? 참. 완전히 한 바퀴를 돌면서 쐈네. 와우, 갑이 나온다. 여기 갑이는 손가락 이 더럽네. 쭈꾸미인데 <웃음> 뻘밭이라 그런지 뻘물이 아까는 괜찮던데 지금은 이물의 색깔이 아닙니다 여기. 갑이다 쭈꾸미가 고추용에 쭈꾸미가 나왔나? 네. 밥인가? 살짝 당겼는데? 갑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신마리 큰일 났네. 맞아요. 애기가 아니고, 뽕뚜름에 달리는 것같아이바가 개체 수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섞여 있습니다. 쭈꾸미가 뽕뚜름에 달리네요. 여기 두개 달아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달아야 되습니다 이렇게 달죠? 공돌에 자꾸 붙어 쌓아 갖고안 되겠습니다 첫쌍 <웃음> 거리에 자, 오늘 첫쌍 거리에 날라와서 먹네. 던지면 쌍거리네 뭐야? 쌍걸이네? 잘해서요. 네, 네. 야, 넌 진짜. 가보지 네. 아, 어고 나오긴 나오는데 작습니다. 10월이나 돼야지 커지겠네데 오늘 24일인데 뭐한 일주일 단위로 커지니까. 저기는 큰거 나오는데. 난왜 작은거 나오냐고 쭈 포인트가 지나니까 딱 가벼게 나오네 갑자기 따박따박 오호 사이즈가 어떻 오, 딱 크다. 했는데 다시 나오나요? 아직 아니네. 아, 뒤 예쁜 잡었다 캐스팅 하니까 나오네. 캐스팅하면 바비가 다올만해요저 물이 안 가서. 캐스팅하고 끌어오는거죠 <웃음> 아, 안 들으려고 했는데 확 꽂히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세 자리 글쎄요. 쭈꾸미, 쉬운 두 마리. 그리고, 거머징어 여덟 마리인데, 챙긴 건네 마리. 나머지 방생. 글쎄요. 세 자리 다르잖아. 언제 흙탕물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네? 이물인데. 허허, <웃음> 쌍거리네. 어, 쌍거리가 아닌가? 엄청 크다, 와. 애자 나오네, 애자. 소성시 앱이 진짜 쓸까？이 것도 너무 나와와큰 것만 나온다. 없는게 아니었어 아 진작 써볼거야 애자에 나와 애자 애자였어. 진짜 애자였을 걸. 잘 나오자고 애자. 에자. 네, 애자에 갑자기 한 대여섯 마리 나왔어요. 7 0 마리 거북이어 여덟 마리 자, 7 0 마리부터 다시 다시 카운트하겠습니다. 이제가 너무 늦게 가라앉아 좋은데 어 이거 걸림 있네. 아 인천권에서 쓰라고 했었는데 왜 진작 안 썼는지 아 이거 또 걸리네? 이모 저또 걸렸어 여기 저긴가 봐 밧줄 식사들 하시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물안갈때 얼른 식사들 하시겠는데 좀 잡으셨어요? 이모 국물 있어? 국물좀 주세요 오, 어, 오 맛있네 떻게 아, 맛있는데 예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듣던 <웃음> 예, 예. 애청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얼굴이나뭐 그런거 보고 알아보시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목소리도 지문인가 봐요 <웃음> 떨어져요 떨어져 쭈꾸미낚시 떨어져. 같지않고 가보시은 낚시는 좀 잘하셔야 돼 나왔어 한 마리 올라왔네 <웃음> 몸통을 꽉 잡으세요 몸통 <웃음> 핑크색 빨간색 그런거 껴보세요 어우 어, 크다 크다 크다 어떠야 올라온것 중에 제일 큰것 같네 시간은 2시간, 한, 40분? 3시간은 채안 남았는데, 선장님이 안 나오니까 갑오징어 포인트 한번 찍어보신다고 가셨는데, 거기도 역시 갑오징어가 안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 쭈꾸미 위주로, 토송채 위로 해보겠습니다. 오, 늦춰맞아. 와, 어떻게 늦춰맞아 나오지? 오, 뭐, 쌍거리네 이거 누나 타임 잘 지나가야지 이때 못 잡으면 못 잡겠어 이제. 어 수심도 안 깊어 와 눈물 쌍골이네. 수심도 별로 안 깊어요. 나올 때 잡아야 됩니다 나올 때. 순식간에 71마리에서 79마리, 8마리 나왔네. 에이, 떨어졌다. 뭐, 어, 안떨어졌네아 어, 수심이 얕은 데서도 잘 나오니까 좋다. 30마리 금방일 것 같아요. 22마리, 21마리 금방 잡았어. 누나야, 누나... 내놔. 아, 400펄 정도 찍고 찍고 있는 야 보고 다 <웃음> 흐허나라 <웃음> <더> <웃음> 아, 담배불을 못 붙이겠어. <웃음> 뭐,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하고 완전히 다르네. <웃음> 어우, 크다, 이거. 자 100마리 오, 한 10미터? 10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아이떨어다 신지 모르 겠지만 느낌 상한 30분, 40분, 그 말에 한 60마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누나 누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갑오징어 포기하고, 쭈꾸미만 치고 있으면. 누나 누나 따박따박. <웃음> 야, 도성체비 진짜. 150. 오, 뭐. 80마리 80마리가 순식간에 나와버려 근데 여자가 참감각기가 애매한게 조금 떠내려가는게 있어요 쿵했는데 잘 찍히지 않는다든가 뭐 저항만으로 하는것보다는 약간 되려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범죄 에속하는거니까 무조건 챔질부터 하고 봐야죠 뻘바닥이고 인천 앞바다가 많이 나오니까 참 좋네요 수심도 얕고 뻘바닥이라 미끌림도 없고 어, 오전에는 바보징어가 좀 비춰가지고 2단체비한 15cm 20cm 위에 있는 그 가지체비 아. 그래서 목줄 15cm 20cm 뭐 이정도까지 쓰고 했는데 어, 그 바람에 토성체비는 안했습니다 갑오징어가 비쳐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방생까지 포함해서 8마리 담은건 5마리 정도 되는데 갑오징어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열쇠고리 많은 네. 녀석들도 많고 쭈꾸미만 노리시면 그 피딩타임이 되면 느나느나 한번에 확 쏟아지니까 그때 릴링 조금 저기어비로 빨리 하시고 하시면 괜찮게 잡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진종일 그렇게 많이 잡은 게 아니고 밥 먹기 전까지 밥을 11시 반쯤에 먹었는데 그때 한 70마리 71마리 이 정도밖에 못 잡았어요 거의 아 오늘은 뭐라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갑자기 포인트 이동하시더니 한참을 달려서 왔는데 갑자기 느나 늦면 나오고 늦면 나오고 여기 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열심히 주워 담았습니다 주워 담았더니 지금 215마리인데 오후 오후서부터는 거의 토성채비 이거 보이시죠? 토성채비에 지롱이 그러니까 애자에 지롱이 감아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인천권에서 잘 먹는다고 하더니 아, 명불허전입니다 그 올리시는 분은 종류를 하시라고요? 토크레일 나눠줘 이 선장님 지퍼백도 주세요 지퍼백 네. 各位观众朋友 인물이 네, 어. 영상에 나오셔도 되겠어? 아, 괜찮습니다. 정하시고 어, 얼음 없는 분들은 소화하지 어.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담아가세요. 두 분이서 싸우지 않게. 갑오징어 없다. 저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드려야 돼겠다 갑오징어 이렇게, 이렇게? 네. 하고 거기 사장님들 두팩 드려야 되니까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어, 그러니까. <웃음> 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예, 어, 사장님 수고셨어요 어, 예. 어, 어, 예, 예. 예, 예. 원래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와, 이0 0 했는데, 200. 2 0 0 0마리밖에안 되는 거야? 예, 예. 한, 한 300마리, 300마리 잡은 줄 <웃음> <웃음> 300마리를 잡으려면, 아침에 한 150개 정도는 뽑았어야 돼. 밥 먹기 전에. 가보징어는 9마리, 쭈꾸미는 200, 19마리. 오늘은 물이긴 한데, 물색이 참. 원래 이런 건지, 저는 4월 도덥속도 이쪽은 처음 가보거든요. 11시 반까지 72마리 잡았어요. 근데, 따박따박, 느나느나. 한번 타임이 오니까 200마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영웅도 연년 p 으로 승천해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